<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헤드비입니다 이번에 는 확실히 아까격 중에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 <웃음> 자 됩니다. 이바이고예 예. 세이바이고 오. 먼저 오늘 그 오후에 오신 분들 오실 텐데 좀 제가 오전에 사고를 났어서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키을를 똑같이 수채를 놓고 수술을 먼저 해보려 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저희 원래 빅 박스 사장님이 서자기들을 많이 네. 회까지 여기서 하게 됐고 업무를 네. 어, 이하 네. 너무 많이 네. 분들이 와이서 정말 감이했을요어 참고 싶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네. 저희가 그동안 모아놨던 네. 소중하게 만든 작품들이 니까 기분 좋게 가장가셨으 좋겠어요 오늘 순대랑 상관없이 아까 우리 꼬맹이 누구처럼 누모 이루어지는 분으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웃으면서 하루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오! 어...